작년에 제대 후 지금은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의 274단 7 8년대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굉장한 격전지였고 부대 성격상 자살자가 굉장히 많아서 괴담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괴담이 연대 탄약고 괴담이었습니다. 연대 탄약고에는 원래 야간에 근무서는 초소와 주간에 근무를 서는 고가 초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간 초소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초병이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서 간부와 같이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근무를 선 장교까지 귀신을 보게 되자 결국 야간 초소는 폐쇄하고 주간 초소에서 주야간 근무를 모두 서게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주간 초소에서 서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중대가 경계 전담을 맡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마크무에 투입된 병장은 유선으로 대대에 보고한 후 야간 투시경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었다. 그리고 병장은 김이병에게 누가 오는지 잘 보라고 말했다. 병장은 후임 보초인 김이병에게 말하고 곧바로 취침 모드로 들어갔다. 근무 교대까지는 한 시간 반이나 남아있었지만 병장이 깨어있는 내내 괴롭힘 당하는 것보단 오히려 혼자 근무를 서는 편이 나았기에 가만히 있었다. 김희병은 밤나무가 우거져 있는 헬기장을 등진 채 연대 탄약와 다음 근무자가 올라오는 본부중대 계단 쪽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시하기 시작했다. 근무 투입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야간 투시경으로 연대 탄약구 쪽을 주시하던 김희병은 자꾸 화면이 깜빡거려서 렌즈에 나방이 붙었는지 확인해봤다. 하지만 렌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다른 쪽을 비출 때는 멀쩡하다가 한약꽃 쪽만 비추면 깜빡거리는 야간 투시경. 김이병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잠든 병장을 깨울지 말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병장을 불렀다. 그러자 병장은 누가 오냐고 물어보았다. 김이병은 머뭇거리면서 입을 열었다 아, 저, 야간 투시경이 좀 이상합니다 병장은 이병의 목에 걸려있는 야간 투시경을 벗겨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니, 뭐가 이상한데 탄약꽃 쪽만 비추면 자꾸 깜빡거립니다 이 병의 말에 병장의 표정이 갑자기 사색이 되었다. 아,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네가 탄약고 쪽으로 설 때마다 어떤 놈이 난간에 매달려서 너한테 손을 흔들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병장은, 실탄에 든 통자물쇠를 손에 꼬악 쥐었다. 야, 그, 그게 그 꿈이 아닌가 보다. <웃음> 김이병 이외에도 단약고에 정체불명의 뭔가를 본 사람은 많았다. 한간에서는 그것이 부대 자살자라고도 하지만 그건 아무도 알수 없었다.